물고 뜯고 늘어져라 <웃음> 설교 제목이 좀 촌스럽지만 예, 표현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물고 뜯고 물고 늘어지자 시작 예, 누구에게? 예, 하나님을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물어 뜯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많이 물어 뜯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면역이 강하면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를 해도 면역력이 강하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몸에서 건강한 아주 내 몸에서 유전인자를 비롯한 모든 세포와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항력이 단단하면 다살수 있어요 하루에 암세포가 3,000개가 만들어진답니다 우리 몸 안에서 3,000개가 만들어지는데도 그 안에서 암세포가 돌아다니지만 또그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들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저항력이 강하면 면역이 가면 다살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일에도 역시 믿음의 세계에도 이것이 다 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강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는 기질이 중요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기질과 성향과 그 성품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도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게 내 기질과 성품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잘 모르는 사람, 도대체 내 생각에 내가 도저히 인정이 안돼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항상 일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자 깨트리기. 육, 우리 육신의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자이자를 깨트리고 부서뜨려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인간은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이 더럽게 상해서 죽거든요. 자존심이 정말 상하면 죽음에 내 몸을 던져요. 자존심으로 먹고 산다고도 과한은 아니에요. 근데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그러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기질을 보면 대단히 연달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참 좋아서 성품이 아주, 아주 좋은데도 연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현, 연단을 받을 때 성품이 안 좋아서 연단을 받는 것도 있지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엄청난 축복과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야곱과 같은 사람은 도저히 자기가 이해를 하려야 이해할 수 없을 때이 사람은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이 또 기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기질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셨다.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되질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20여 년 동안 죽도록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부인들도 넷이나 있습니다 종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이 가정은 끊임없이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들끼리도 형제끼리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고 거부가 되었지만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에서요. 자기 형에서 과거에 오래전에 형을 속인 것 때문에 그 형이 아직도 분을 품고 이빨을 뿌드득 깔고 야곱만 나면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을 만날 때 군대 군사 400명을 준비해 가지고 야곱을 만나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형제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파트 위층 아래층 관계, 옆집사의 관계, 경비하고의 관계, 또 주차하는 사람들끼리. 요새 여러분 아침만 일어나면 무슨 흉측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그 뭐야 저어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자식이 아무 말 없다가 대통령이 죽고 남편 죽고 이후 여사가 절대 부모 형제 저 형제간에 잘 지내야 한다 그렇게 하고 가도 이제는 자식들이 또집 서로 차지하려고 집집 재산 가지고 막 싸우고 재판하고 비단 그분들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쓰시고 싶어도 아직 쓰실 단계가 아니고 또 쓰려고 해도 쓰려고 하면 잔깨를 부려서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머리를 쓸 때마다 더 강력하게 머리를 더잘 쓰는 사람을 붙여버립니다. 네.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야포강가에서 고민이 되고 자기 부인들과 아들들 재산을 다 먼저 강을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네. 자기가 좀내 미래를 좀 예측하고 내 미래를 알면 좋겠는데. 아무리 은사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부분 부분 예측도 되고 예언도 하고 그러지만 100%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미래는 몰라야만 우리가 그날 그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매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창세기 32장에 더 적나라하게 나와있고요. 오늘 호세아서에는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 이겼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에도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현 나타날 현자를 써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해할 정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나타나셨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몸을 입고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소동과 고모라를 진멸하러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한번 상대하시는 거예요 불시에 방문하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방문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은 소동과 고모라의 도성에 죄가 차서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이 우리에 대한 매뉴얼인데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한 도성들을 다섯 개 도성을 연해서 불로 심판해 버린 건 소돔과 고모라 수보임 주변에 있는 도시 국가를 다진멸하시려고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얼른 깨닫고. 양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하시는 거야 자 그런데 아브라함 때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손자대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거쳐서 손자대에 오니까 손자 대에와서는 기가 막힌 녀석이 하나 남았거든요 잔머리를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별명도 특이해요 발 뒤꿈치를 잡는다 간사 한자 속임수 거짓말 장애 뭐 기타 등등 이런 안 좋은 별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희한한 손자 놈 하나가 남았는데 가는 데마다 사고뭉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놈을 도대체 어떤 기질이 있길래,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아브라함의 DNA 속에 희한한 DNA가 섞여져서 남은 거예요. 도대체 이 기질, 이런 기질을 가지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그냥 붙었다. 그러면 내 것으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돼요 자기가 이해가 되어지면 겨우 믿을 거 말고 안 그러면 직접 당하는 거예요 이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자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목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정치적으로 간 목사들도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저 사람이 내게 부탁해서 내게 부탁해서 내게 부탁해서 하는 거야 그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과 자기 아는 스승의 부탁을 해서 하는 것과는 틀려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같이 가서 주님이 원하시면 항상 우리 신앙생활 때 그게 전제되어야 돼요 무엇이 전제가 되느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건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오셔서 나타나시는 정도가 아니고 한번 와서 더한번 너의 의지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들어 주셨지만 불씨에 불쑥불쑥 뭔가가 내 안에서 만들어져서 나와요 한번 부딪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야곱이 고민하고 있는데 와서 툭툭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치고 열받게 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열받잖아요 갑 때는 열받아 죽겠는데 이 인간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걸어 물어뜯자 싸우자 시비를 거네 밤새도록 통틀때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길고 긴신 동안 막 난, 난투극을 벌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의 상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대를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불시에 방문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아브라함 것을 몇이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얼른 가서 짐승을 잡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잘 대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시는 거예요 음식을 잘 대접해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움직이시나 그러면 금방 금방 즉각 즉각 알아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메뉴얼을 가지고 가셔서 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도대체 이놈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죽도록 힘든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교회나 일반적인 사역이나 평범하게 예수를 믿으면 모험 같은 거안 해도 됩니다 긁고 부스러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고 예수 믿고 죽, 죽고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라는 게 같이 합시다 나에게 믿음과 열정이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쪽으로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더 영광 나타내시는 쪽으로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더 강력하게 사용하시도록 할 수만 있으면 천국 주님의 나라에 가서 별처럼 빛나는 성도가 되도록 천국 가도 요 별처럼 빛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별처럼 빛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알죠? 야곱의 아들 요셉? 야곱이 자기 엄마한테 편애를 받았어요. 엄마가 특히 자기를 좋아했어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키워보면 철이 좀 정이 더 가는 자식이 있긴 있나봐요 그래서 우리 저 아들 요셉 존사도 얘가 이제 셋이니까 자기는 둘째 찬양이가 그렇게 안쓰럽고 애정이 가고 그렇대요 그러네요 사모님은 사랑이가 그렇게 첫 손주니까 그렇게 좋지 그럼 나중에 이, 이놈의 딸이 시집가서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상처 주지 말아요. 또 이런 애가 나올 수 있어 또. 음. 나는 셋 중에서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막내 그놈이 성질머리도 나하고 똑같고 <웃음> 아니. 살짜리 4살밖에 안되는 애가 어그제 산에 데리고 갔더니 힘들게 올라간다 나한테 할아버지 바람이 안 돌아가는 바람을 이런 데 오면 편의점에서 물사 와야지 <웃음> 하나환장하겠어 얘가 편의점을 어떻게 알아? 야 오늘 할아버지와 같이 왔으니까 기분 좋지 산에 머니가 기분 좋지니까 그러니까. 노래방도 안 가고 편의점도 안 갔잖아. 이러는 거예요. 노래방이 아니고, 놀이방을 가자는 얘긴인데 <웃음> 참나 기가 막혀. 그때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아들 집에 가면 맨날 걔 혼자만 벌써고 있어요. <웃음> 지겹들록 말을 안 듣는데, 요새 전자가 하는 말이야. 야, 그래도 어떻게 제일 보면 날 보는 것 같다. 그만해라. 내가 살짝 데리고 와 가지고 야, 안 돼. 자, 저저 태양아, 그만해. 그러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지 아빠가 무섭게 무섭니까 이걸로 톡톡 때리니까. 가지고 둘이 가서 이제 그 돈가스를 같이 좀 먹는데 나는 콩사나 먹어 톡까스 먹는데 야, 빨리 좀 먹어라. 지금 시간 없다. 교회 가야 돼, 할아버지. 그래서 꾸역 꾸역 먹다가요. 너 너네 아빠한테 내가 전화해서 이야기 해준다? 다 일러준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빠 말고 엄마한테 이야기해 아빠한테 이야기 하지 마 <웃음> 우리 며느리는 애들 야단을 안쳐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전화 통화 해가지고 화상으로 전화 통화해서 야 티양이 밥안 먹는다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언제 거짓말도 잘해요 완전히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를 보면서 나는 막내가 그런데 또 둘째 찬양이는 말안 듣고 그러면 아빠한테 일는다 그러면 그런데 진혜 엄마한테 괜찮아 잃려마일려 어차피 아빠는 나혼 안내 나를 식구 중에서 제일 좋아해 그걸 또 노리고 큰애는 사랑이는 좀 컸, 컸다고 기저귀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누나가 얘들 동생들 둘을 키워요 키워 이들이 이렇게 몇 명씩 되면 편애하는 게좀 있나봐요 근데 이 야곱이 요셉이를 또 그렇게 편애하잖아요 아이고 내 아들 요새 니에미는 막내 낳다가 죽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이고 요셉아 막 채색옷을 입혀서 막란 채색옷을 입히고 막 그래도 요셉이가 가서 형님들이 뭐하나 와서 보고 나한테 와서 고자질해 양을 치는지 양을 배고프다고 양 잡아먹는지 그래서 딱 가서 보고 있다가, 형들이 양안 치고, 양을 제대로 안 치고, 게을르면 와서, 아버지, 아버지! 형들이 르벤이 어떻고, 그래, 이놈들! 이놈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제 보면, 배달른 형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저, 저, 저런 지시할 만한 것이, 완전히 저싸가지고아버지한또또 고자질해 가지고 야, 저는 팔아 먹어 버리자. 자, 야, 저는 죽여 버리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이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해 줘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장사고 에게 그러니까 팔려가고 부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껴지게 시작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을 느낀다니까요 엊그제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때 하나님의 성전이 늘 있었는데도 성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감사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가난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지 못하다가 애굽에 가서 죽도록 종살이를 하니까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시고 연단 받으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같이 합시다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정신력도 그래서 강해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 신앙이 있었으니까 왜? 하나님은 이론적인 하나님 아니야, 실제적인 하나님입니까 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실제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야곱이 야폭강에서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리저리 몸을 부딪히고 뒤엉켜서 싸우면서 새벽 동틀 때까지 긴고긴 시간 동안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요놈 봐라. 음? 하나님이 일부러 싸움을 걸으셔. 음? 하나님이 일부러 테스트하셔. 몸을 툭툭 밀으시고 음? 더 약을 바짝바짝 올리시고 그죠힘 조절을 하시면서 야곱에게 계속 야곱에게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다루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큰 성이 생기면 믿음의 의지도 만들어지고 정신력도 강해지고 오늘 니네 죽고 나 죽고 하자 야곱을 건들면 건들수록 야곱도 큰 성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요새 내가 사모님을 운전 교습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운전을 안 하려고 사모님이 틈만 나면 임전도선생님 틈만 나면 이윤사님께서 끌고 다니면서 볼일 보려고 나 끌고 다니면서 볼일 보려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열받아 가지고 조그만 차를 하나 해 가지고 사모님한테 쳐 버렸어요 무조건 탁 서울인가 그 주운주사차 그때 그거 하는데 저기에서 샘플라이스토 도움 줘 가지고 그 돈을 일부 빼 가지고 사모님 차면 얘가 얘, 모르겠는데 얘를 저질러 버렸어요 일주일 정도 운전을 안해 여러분 차 주면 운전하실 판손 들어보세요 차 주면 운전하실 판 그게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면 많이 하는데 아예쓸때는계 개소리 하지 마세요 잡소리 하지 마세요 2주일때도 운전을 하네 그래서 어제 내가 가가지고 사모님 나와 얼라 비올때 운전해 차들도 고 그래야 차 탔어 기도 한번 하고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사모님 면허가요 80, 1988년 면허예요 2종 그것도 장롱 면허 해가지고 녹색 운전자야 1종 그래가지고 사모님 문제래. 아나 너무 피곤해요 오늘 운전하자 팔바닥이 아파요 오늘 운전해야지 뒤꿈치가 아파요 오늘 운전해 허리가 아파요 운전해 요 얼굴이 부었어요 운전해 어, 나 잠을 못 잤어 운전을 해 이랬어요 저랬어요 저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치질이 올 때까지 못할지도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어제는 막 밀어붙였어요 야준아 엄마 좀 밀어붙여 운전 좀 하게 그래가지고 어제 했어요 어, 내가 동영상 찍어서 한번 공개할 거예 여러분들한테 사나야 운전하니까 멋있다 어째렇게잘 어울리냐 얼굴도 면이네 후덕하네 얼굴이 그냥 화사하네 둥글 납작 납작 막 이러면서 그것도 어떻게 부추겨서 나 따라서 해 그래야 사고 왔나 나! 나! 그러고. 나! 따라서 사고 왔나 강연자는 강연자는 김용두 마누라다 영도 마누라다. 나강연자는 잘할 수 있다. 아이 o 두이 나는 할수 있다. 강봉자는 할수 있다. 운전이 재밌다. 그래서 시켜서 이제 했는데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앞은 80% 보면 되고 그때 눈만 왼쪽 오른쪽 눈만 돌리고 그렇게 사이드 미러 하고 그리고 룸 미러도 한번 보고 차는 가고 앞으로 꽉슬며씩 가고 있는데 어디 어디 어디 어저저차차 차, 차 간다니까 어저저저 차는 가고 있는데 사이드미러 왼쪽에,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든면 그러면 꽝 하는 거야. 근데 첫 운전 체가 정말 잘했어요. 88년 면허. 그래서 오늘은 그 차를 몰고 와가지고 갈 때도 사모님 여기서부터 가서 하지 않았어요. 오한번 해주세요. <웃음>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사모님 차에 오늘 태워요. 그래서 밟아 버려. 브레이크, 어, 브레이크 말고 그냥 악셀에 확 밟아 버려. 보험 다 드러나셨죠? 이제 이렇게 한 시간 했나? 어, 그런데 한 시간인데 고잘해요. 오른쪽, 왼쪽, 왼쪽 잘 하더라고요. 근데 뭔 말하다 지금 이렇게 됐지? 이게 차를 운전해 보면 얼마나 예민한지 핸들을 약간만 틀면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쏠리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도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순탄하게 가려면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획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좀 쓰러뜨리고 쓰러트리, 싶은 거예요 세게 쓰러뜨리면 사람이 다치니까 이 야곱이 힘을 맞춰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사면초가에빠졌고 어려움이 있는데 아침 해가 이제 점점 점점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다급하신 거예요 야 날이 세려하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그러니까 못가 당신이 누군데 왜 나에게 시비를 걸어요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뭔가 주학력이나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사건에 대해서 어떤 환경,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내 몸에 대한 것, 부모, 자식에 대한 거, 모든 것, 영육관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학력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이 사건을 만나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만날 텐데 어려움을 만난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가져야 한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너는 작고 조그만 일에도 못한다고 엄살 부리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씨름하다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야곱음 중세에서 더 붙잡는 거예요. 밀치면 더 붙잡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그 소리겠죠. 준비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다.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유치원 내일 준비를 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내일 준비를 하고 대학교를 보낼 준비를 하고, 대학교 졸업해도 결혼할 준비를 하고, 직장 나갈 준비 하고, 이런 준비, 저런 준비, 저런 준비 다 하면 병원 갈 일이 생기고. 그래서 병이 들어서 나중에 죽는데, 천국 갈 준비도 우리가 미리미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할수 있다는 그런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걸 증명해 주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명을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 날에 갈 준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야곱도 하나님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야곱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둘다 무승부야 예. 둘다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지 않는 이 야곱 때문에 야곱, 야곱의 환도표를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환도표가 위골이 됐어. 그럼에도 물하고안 나. 당신 이름을 구하소서 당신 이름이 누구길래 당신이 어떤 사람일래 나를 이렇게 환도표를 위골시킵니까?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을 승리자로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 형식은 하나님의 기권패 무승부 같은데 하나님이 저주시는 일부러 저주시는왜 물건 늘어져서 물어 뜯고 물건 늘어져서 그까지 축복해 달라고 러는 거예요 그런 환도별리 위고리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울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사자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고했다. 하나님은 베데레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만나서 만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강구하는 거예요 막 강구하고 울면서 축복해 달라고 거기서 축복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축복이 뭐길래 그러느냐 자예수 믿기 전에 이 기질이 별로 그렇게 작용을 하지 않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기질이 막 살아나면서 승부군생이 생기고 하나님과 결국에는 싸움 박질까지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야곱을 쓰러뜨리지도 못하고 야곱도 역시 하나님쓰러뜨리지 못하고 무슨 군대도 하나님이 야곱을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저는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여호와는 그의 기념 증언이라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야곱의 기권승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안됐어요 왜? 야곱이 인간적인 기질이나 기획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에서 비로소 야곱강 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야곱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하소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만나고 싶지 않지만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몰랐어요.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방언하고 샬라샬라고 난 그러면 될줄 그냥 교회 부흥이 그냥 그냥 일반적인 교회 부흥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성령님을 받되 우리처럼 더 구체적으로 받고 확실하게 받고 영안을 열어달라고도 막 기도하고 열정을 달라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써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옥 가서 마귀에게 고통 당하는 경험도 하고 귀신들하고 영적 전쟁하고 직접 귀신 들려도 보고 김지조선사 귀신 들려봤지? 귀신 들려 보니까 어때 응? 귀신이 본인이 들려보는 거예요 김지원 전사만 귀신 들려봤나? 사모님도 귀신 들려봤어요 사모님 입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사모님 귀신 쫓아내는데성도들을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는 귀신이 역사하지 않다가 성도들을 다 가고 집에 다 가고 우리 가족 이제 준비해서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잠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모님 입에서 갑자기 귀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 내가 이상해요 내가 이상해요 내가 웃지도 않네 옛날에는 많이 웃었는데 그 내가 하마뜨면 사모님한테 사고칠 뻔했어요 사모님 목마타 가지고 그서 귀신 쫓아내도 귀신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손가락으로 입을 찢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귀신아좀 나가라! 그러니까, 아 어? 내가 왜 나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기로는 본인 정신이 있잖아요.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막 귀신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또, 캬, 아, 난 또, 난 사역자야. 귀신을 쫓아내는 살짝, 가끔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김영도 목사한테 가자면 아야 무서워, 무서워. 그러니까 또 은근히 아, 아 내가 능력자네, 귀신 내 안에 못 들어올 줄 알았어요. 교만을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감정으로. 분노하며 혈기로 욕을 할때그 귀신들이 막 무더기로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내몸 안에서 면도날들이 막다 퍼져서 살을 뼈를 다 잘라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귀신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그냥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고 고가에서 뛰어내리고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귀신이 그래서 귀신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들린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사역을 할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여길 많이 왔는데 자기가 그몇 천명 몇만명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자기 안에 귀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니까 근데 여기만 오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 버리네 그러니까 충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귀신이 있어 내가 주님의 교회 가서 귀신이 붙었나 봐 이렇게 또 생각해 심지어 어떤 교회는 주님의 교회 가지만 거기 귀신이 나는 곳이니까 그럼 자기 교회는 귀신이 없나? 귀신의 정체안 들어가니까 귀신이 없나? 착각더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성령이 불판과 귀신이 드러나니까 막놀래는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사람들이 야곱이 야푸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만나고 싶지 않지만 형을 만나야 돼요 에스를 만나야 돼요 언제까지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는 기도할 수는 없어 언제까지는 성령에 불만 바꿀 수 없어 왜 현실로 들어가야지 현실에 들어가서 직접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지 부딪혀든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다면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형 예서를 만나는데 만나도 하나님 만나면 환도뼈가 붙어야 되는데 위골이 돼서 너덜너덜해서 다리를 질질질 끄고 가잖아요. 다리를 끌고 작대기를 대겠죠. 그러니까 예서가 동생 동생 같은데 저놈이 반 병신이 돼 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이 순간 마음이 풀어지고 또 어젯밤에 주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동생 야곱을 해야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감정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감정까지 야곱을 보는 순간에 저렇게 다리를 질질 끌고 온저 동생이 많냐 저놈이 저렇게 재산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놈 몰골 형편없냐 동정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상대방 원수라도 동정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려요 믿습십니까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니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도 없고, 그건 하나님을 깨로어서 이겼다는 뜻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로 서 이겼다는 이름이그 이름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상대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야곱이 승리로 볼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창세기3 12장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게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다 하지 않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 이름을 주었어요 아파서 울기도 했지만 상대방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받으면 날수록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음. 하나님이 정말 야곱과 싸우고 싶으셨어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손에 접히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고 싶은데 정당한 방식으로 안 쓰시는 거예요 왜 야곱이 잔머리를 쓰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야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서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렇게 지렁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밟으면 그래도 꿈틀해요자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었어요 왜 야곱이 이렇게 하는가 자기는 자기가 볼때 자기가 제일 잘나가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이었어요 우리의 그 잘난 맛을 하나 하면 깨뜨리신다니까요 환경을 뒤집어 엎어서도 깨뜨리고 자 이런 것이 우리 평생에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나와 씨름하신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나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씨름하십니다 우리 기질과 싸우시고 성품과 싸우시고 우리의 고질적인 부분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않는 부분 내네 감정이 풀어지지 않는 이것까지 고 하나님은 씨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 그렇게 할래? 언제까지 용서하지 않을래? 언제까지 그럴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막 연단하신 거예요 다 부서지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좀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누구 용서할 사람은 바로 바로 용서하시고 미워하는 사람은 다 사랑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나좀 변화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불씨 방문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단하십니까?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아직도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더 많이 부서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